하나, 둘, 셋, 와. 와. 아. 아. 야, 수박 형, 수박?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하야 하나, 하나, 지수 하나, 하나, 하수박나 하나, 하나, 하나, 박나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이나 하나, 하 하나, 하나, 하 하나, 하나, 하 깨 안넣어? 깨! 맛있으니 깨! 자, 뭐, 지금, 뭐, 지금, 뭐,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이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 진짜 금지먹 지금, 지금, 지지